안녕하세요 띵준이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이 노드를 활용해서 그 위에 벽돌을 얹은 다음에 그 틈새 사이로 이 풀들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번에 만들었던 노드를 좀 정리를 해서 그룹화를 따로 했는데요 네, 그룹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스 그룹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안쪽을 좀 살펴보자면 이 오른쪽 위에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 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데, 뭐 저번에, 저번 강의에서 했던 거랑 뭐 다를 건 딱히 없고요. 네, 이렇게 꽃하고 풀, 그리고 좀 다른 풀,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땅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 바깥, 이 그룹에서 이렇게 옵션을 조절할 수 있게 제가 이 그룹 인풋에다가 이렇게 따로 연결을 다 해준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이풀 컬렉션이나 아니면 이 덴시티 값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 땅에 마테리얼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인풋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노드를 전부 다 그룹화한 건 아닌데요. 어, 예를 들어 이 그리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굴곡이 있는 그리드 같은 경우 어, 나중에 어차피 벽돌을 올릴 때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화를 하지 않고 밖에 따로 뒀고요 네,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상태까지 진행된 블렌더 파일은 따로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에 이거를 이미 만드신 분은 그냥 자기 파일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전에 강의를 진행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띄워놓고 바로 하고 싶으시면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 그리드를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나눠져 있는데요 어이 그리드의 포인트마다 어, 큐브를 스폰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스폰하려면 뭐 간단하죠? 어,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마다 큐브를 이제 소환해야겠죠? 네. 큐브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각 포인트마다 지금 큐브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 그 벽돌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두 번째 줄마다 0.5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틈새가 있어야 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이거를 Y축으로 조금 찌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그 틈새 사이에 벽돌을 똑같이 하나 더 스폰하는 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y 값을 네, 0.5 정도로 만들어서 이 중간에 틈이 있게 만들어줬고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그냥 옮기기만 해주면 네, 간단하게 교차하는 벽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자,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트랜스폼 하면 되겠죠? 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면 일단은 확인할 수 있게,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두 지오메트리가 같이 보이게 하고요, Y축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둘이 같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뭐한 0.5 마이너스 했고요. 자, X축으로 한 0.5 옮겨주면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 위에랑 아래 이 수를 비교했을 때, 자, 밑에 부분이 한줄더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원래 그리드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확인해 보면 크기가 좀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조인 지오메트리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번 확인했을 때 지금 여기 현재 이 사각형이 기존 어, 그리드인데요 어, 지금 뭐이 정도는 0.5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쳐도 지금 밑에 보시면 그냥 한줄 자체가 완전히 나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오차는 어, 선택을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기 위해서 먼저 텔레트 시오메트리 노드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냥 연결하면 당연히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셀렉션의 이 밑에 부분만 선택을 해주는 수식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로 인해 생겨난 이 인스턴스들은 각각의 인덱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줄만 포함하는 인덱스 값을 구해서 그거를 이 델레트 지오메트리의 셀렉션에 넣으면 그 밑줄만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 번호가 어떤 식으로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한번 어,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서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 스프레드 시트를 불러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오메트리 노드 탭을 만들었을 때 어, 따로 어,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 원래 여기 있던 어,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메쉬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 인스턴스를 보면 지금 49개가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인스턴스가 그냥 49개 있다는 거고요 어, 지금 이게 7줄 있으니까 어, 7개씩 7개씩 7줄 에서 49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지금 이 인덱스 값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숫자가 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한번 범위를 지정해서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덱스 값을 넣어야 되니까 인덱스 노드를 생성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메스 노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스 노드 가져온 다음에 한번 그레이더 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더 된 해가지고 1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보면 네, 지금 포인트로 해놔서 지금 좀 이상한데 인스턴스로 바꿔주셔야 이렇게 인스턴스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넣은 게 이 값보다 높은 인덱스만 지금 셀렉션을 해서 어, 지우는 그런 수식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넘버가 0하고 1인 것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이더 덴을 레스 덴으로 바꿔 보면 네 이렇게. 거꾸로 된걸볼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엔 1 미만인 거니까 1 미만이면 0 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워야 되는 부분은 이 밑줄이니까 자, 생각을 해보자면 자, 여기가 0이고 위로 갈수록 하나씩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 0과 1,2,3,4,5,6,7 여기가 7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0, 7, 14, 21 이런 식으로 0을 제외하면 7의 배수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ess than을 여기 있는 이 모듈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러 같은 경우 뭐 대충 이 값을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된걸볼수 있는데 모듈러는 여기 넣은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1을 넣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 다시 초기화가 돼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시 두 번째에서 선택 이런 식으로 된 건데요 뭐 3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렇게 다시 값을 넣어주는 뭐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7줄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7을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한줄한 한 줄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건이 줄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 불린메스 노드를 연결해서 낮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거꾸로 돼서 맨 밑줄만 지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인지오메트리에 연결해서 다시 확인하면 자 일단은 그리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줄이 이렇게 여섯 줄이 있고요. 그 그리고 밑에도 가운데를 제외하면 이렇게 여섯 줄.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똑같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큐브를 원래 있던 그리드의 굴곡에 맞춰서 포지션 값을 좀 바꿔 줄 것인데요. 그러려면 set position 노드를 써야겠죠. set position 노드를 생성해서 네, 그냥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 값에 원래 쓰던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땅에 맞춰서 이렇게 포지션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큐브 Z 값이 너무 두꺼운데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하고 같이 조인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지금 풀 때문에 조금 정신없어 보이는데 이 풀을 말고 풀이 없는 상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풀 없는 상태를 연결하면 이렇게 봤을 때이 완전히 나가는 어, 그리드 영역을 나가는 벽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벽돌들을 한번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그냥 딜리트 지오메트리를 써도 되지만 어, 확인을 위해서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얘랑 딜리트는 다른 점은 델리트는 어, 그냥 지우고 땡이지만 어, 얘 같은 경우 이 밑에 인버트라는 아웃풋 값이 있는데요. 이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 선택이 안된 나머지 부분은 이 인버트 아웃풋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둘다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를 사용하는 게좀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어, 이 포인트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이 그리드 를 활용해서 이 그리드 바깥으로 나간 부분만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레이캐스트라는 노드를 활용할 건데요. 자 레이캐스트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 그리드를 활용해서 이 그리드에서 가상의 광선을 쏠 건데요. 이 광선을 쐈을 때, 어, 이 닿는 부분, 여기 히트가 있죠. 이 닿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어, 그 닿는 부분만, 어, 선택을 해서 이 세퍼레이트 하면, 이 완전히 나간 이 벽돌 부분은, 어, 이렇게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리드에서 강선을 쏘긴 쏠 건데 지금 이 겹쳐 있는 상태로 하면 어 제대로 히트가 안, 될,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 먼저 이 그리드에서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한 다음에 Z축으로 조금 이동을 해준 다음에 자, 이 레이캐스트 타겟 지오메트리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즈 히트를 이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에 연결할 건데요. 자, 연결을 해보시면, 네, 그냥 이 M키를 누르면 이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바로 돼가지고, 뭐 이걸 딱히 조절은 안 했는데, 이 레이캐스트에도 이렇게 옵션 값이 있고요. 어, 예를 들어 그 가상의 광선의 방향,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 있고요. 그 광선의 길이, 길이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길이가 0이면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아예 안 돼서 다 지워지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일단 대충 10m로 두겠습니다. 벽돌은 얼추 완성했는데요 자, 이제 벽돌 사이에 풀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사이에 빈틈이 없죠 아, 이 크기를 좀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당히 Y축 0.45에 X축으로 0.98 0.9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틈새가 생기겠죠 자, 일단은 제가 지금 큐브에 이 값을 어, 이용해서 이렇게 줬는데 어, 제대로 하려면 이 로테이션이나 스케일 값에 어, 랜덤 값을 좀 주면 좀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일단 틈새를 만들었으니까 어, 이제 다시 이 풀이 나오게 할 건데요 방금 활용했던 이레이캐스트를 활용하면 어, 간단하게 이 벽돌 부분에 있는 풀들은 지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세퍼레이트 m 오메트리를 생성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인스턴스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레이캐스트를 활용할 건데 그냥 복사를 해서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광선을 써야 되는 것은 이 벽돌이니까 벽돌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벽돌 같은 경우 지금 이거네요. 자, 이거를 여기 트랜스폼에 연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노드에다가 이렇게 연결 해주시면 어, 지금 다 사라진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 레이캐스트 같은 경우 이 인포메이션에 올려보면 아시겠지만 어, 인스턴스를 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스턴스가 아니라 진짜 실체하는 네, 메쉬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중간에 리얼라이 i 인스턴스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뭔가 드문드문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 e 레이트지오메트리를이 i n v 부분을 확인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이 됐거나 안된 부분을 이렇게 전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조인지오메트리에 이 인버트 부분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연결했던 이크리드는 네 지워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틈새 사이에 중간 중간 나와 있는 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자세히 보시면, 이 벽돌을 지금 뚫고 나온 게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이 원래 풀, 원래 풀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있는데, 어, 크기가 크면, 어, 아무래도, 이 포인트에 인스턴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벽돌을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해결하려면, 틈새를 좀더 넓히거나, 어, 원래 이 인스턴스가 좀, 이 사방으로 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위쪽으로만 퍼지게 하면 그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 이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를 지금 인스턴트로 했는데요. 네, 그 뜻은 이 인스턴스를 어, 나눠준다는 뜻이죠. 자, 그 인스턴스는 자, 이 그래스를 확인했을 때 지금 이 꽃이나 이풀 하나 하나가 인스턴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 인스턴스가 원래 좀 크기가 다 있습니다 네, 원본을 한번 좀 봐야겠네요 네, 원래 이 크기가 어, 사방으로 좀 퍼져 나가거나 그랬던 인스턴스는 어, 아무래도 이 틈새 사이에 인스턴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원래의 이 퍼지는 크기 때문에 어, 벽돌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뭐 예를 들어 뭐 대충 이 풀을 이런 식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줄여 주면 이렇게 좀 튀어 이 벽돌을 뚫고 나온 걸좀 줄여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거슬렸을 때 수정을 하나씩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틈새 사이에만 나오게 인스턴싱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큐브로 인스턴싱한 걸 벽돌로 바꿔 볼 건데요. 어, 벽돌 같은 경우 그냥... 어, 있는 리소스를 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킥셀 메가스캔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큐브 부분에 이 브릭 컬렉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연결하면 네, 이상하게 나오겠죠? 네, 이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크기가 지금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트랜스폰을 이용해서 원본의 이 크기를 한번 좀 줄여 보겠습니다 0.75 1네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0.8 네, 이런 식으로 벽돌로 바꿔 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로테이션하고 스케일을 좀더 랜덤 값을 줘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이 스폰싱 된 것을 보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은 벽돌만 이렇게 인스턴싱 된걸볼수 있는데요 자이 부분에 좀 랜덤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랜덤 밸류 해서 자 인티저 정수로 바꿔 주시고 이 인스턴스 인덱스에 연결을 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좀더 랜덤하게 바꿔 줄수 있습니다 해전 값도 랜덤 값을 주기 위해서 RotateOiler 연결한 다음에 랜덤 밸류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보려니까 어, Combine XYZ에서 이렇게 Z 축만 연결하면 이렇게 Z 축으로만 회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그냥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어, 오일러가 아니라 엑시스 앵글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밑에 앵글 값이 추가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Z 축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설정한 이 축에 따라서 그 축에 맞춰서 이 앵글 값에 따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앵글 값에 이제 랜덤 밸류를 넣을 건데요 음, 한 마이너스 50에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대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회전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이 값을 멀티플라이를 줘서 좀더 약하게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멀티플라이 값은 0.1 정도 주면 네 어느 정도 약해졌는데 그래도 지금 뭔가 많이 돌아가 있죠? 네, 이 값을 어, 라디안으로 지금 안 바꿔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이 메스 노드를 생성해서 이 2라디안을 어,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이 노드에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놓으시면 이렇게 검색을 바로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2라디안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바로 어, 그 옵션 값으로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2라디안을 해서 앵글을 연결해 보면 네, 좀더 많이 정돈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멀티플라이 값을 올리면 당연히 점점 더 많이 돌아갈 것이고요. 뭐한 0.2 정도 주고 축을 좀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옆에서 봐야 좀 보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축을 좀 틀어서 한번 랜덤 값을 줘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값도 랜덤 값을 그냥 적당히 주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 y, z 값을 좀 나눠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벡터로 바꾼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랜덤 값 한번 줘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차이나면 음, 틈새가 너무 커지니까 적당히 작고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따로따로듣는 것 같은데 정말 조금만 차이를 줘야겠습니다. 네, 뭐이 정도만 주면 될것 같네요. 자 영상을 다 찍고 제가 추가로 정리하다가 이 부분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찍고 있는데요 자이 벽돌을 제가 한 대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곡이 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랜덤 로테이션 값은 있지만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개 시도해 봤는데요 방법은 이 그리드의 이제 노말 값을 활용해서 그걸 로테이션 값에 넣으면 어, 될것 같다는 거였는데요, 네잘 됐고요. 자 그래서 고치는 방법은 먼저 이 그리드, 이 그리드에서 그 트랜스퍼 어트리트 노드를 가져옵니다. 네 이거는 네 속성 값을 어,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데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노드죠. 자 여기서 이제 팩터 값을 가져올 건데 네, 노말은 팩터니까요. 자이 트랜스퍼 어트리보트에 자이 그리드 이거 이거를 소스에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말을이 어트리보트에 연결을 해주시면 어, 지금 이 그리드에 대한 노말 값이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자 이거를 이미 밑에 연결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 노드를 이 AlignOilerToFactor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네, 연결할 때 당연히 노말이니까 f 터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만들어 뒀던 랜덤 값은 a l i g n o i l e r t o f a 의 r o t a 값에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드의 노말 방향에 맞게 이렇게 벽돌이 누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 부분도 적용하실 분은 적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벽돌과 그 틈새 사이에 이렇게 풀이 나오는 어, 그런 노드를 짜봤는데요 다 만드신 후에는 어, 이 노드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볼때좀 보기가 편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랜덤밸류 같은 경우 만약 어, 마, 마무리된 노드라면 H를 눌러서 이렇게 하이드 시켜주시면 어, 좀더 많이 작아지니까 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해서 H를 누르면 네, 이렇게 작아져서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Ctrl J를 눌러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이 프레임에 이름까지 써주면 이제 나중에도 좀더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네 그럼 브릭,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써두면 나중에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데쓸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이 노드를 봤을 때 정리가 잘돼 있다면 금방 적응해서 다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제가 오늘 활용했던 노드 예를 들어 레이캐스트 노드 같은 경우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어 사실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어 엄청 많습니다 레이캐스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노드들이 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준 활용법 말고도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으니까 어제 강의를 보고 이 노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터득을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보시는 게좀더 빠르게 지오트틱 노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띵준이었습니다.